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오셨네요 예. 공짜라서 예. 그 그건 아니고 <웃음> 자 농담이고요 저 교재를 준비하셔야 돼요 요거는 강의는 지금 공개 강의로 다 들으실 수 있게 되 있는데 교재는 지금 학원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온라인 판매도 할 건데 아직은 안 올랐어요 지금. 어, 급하게 인쇄해서 빼왔어요, 지금 학원에. 급하게 수업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빼왔고, 다음 주,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온라인 판매도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에는 이거를 이렇게 출력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해 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등기 지역 합쳐가지고 합본으로, 좀 재밌게 구성을 해봤어요. 예, 보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지적법에서 이렇게 싹 돌리면 등기법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거 사 가신 분들이 책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중간에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이상하다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자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지적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예, 거기서부터 오늘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지적법 부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온라인 판매가 안 돼서 혹여라도 유튜브로 교재 없이 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어, 화면에다가 이거를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올렸어요. 지금 어,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네. 이책 없으신 분도 화면 보면서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당장 교재 없다고 막 포기하지 마시고 어, 칠판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미리 안내 말씀드리면 이 교재는 뭐 제가 썼기 때문에 너무 좋죠. 에,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되냐라고 자꾸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 해놓고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어,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적법은, 지적법은, 분량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요거 완전히 숙지를 하시면, 적어도, 좀 쉽게 나올 때 하나 10개까지도 커버가 되고요. 어렵게 나오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난이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는 교재이고그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인데, 등기는 아무래도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좀벗어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이 내용 안에서 거의 예,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내 걸로 완전히 만들 수 있냐, 아,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완전히 내 걸로 숙지할 수 있느냐, 예, 그 단계만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액기스만 모았단 말이죠. 예, 여러분 무슨 무슨 액기스 같은 거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써, 어, 써, <웃음> 그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써요 이 책, 써요. 그러니까 달달하게 막 넘어가지 않아요. 네. 문장 하나 하나, 지문 하나 하나하나, 하나, 문제 하나 하나가 신경 많이 쓰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기고 넘기고 두번세번 번 반복하면 아 이거 정말 아, 이것만 하면 될것같다는 느낌 막 올라올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힘들다라는 느낌 분명 올 거예요. 애기스다, 애기스니까 그런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문제한문제 한 문제 넘어갈 때마다 힘들게 힘들게 넘어갈 거니까 그걸 좀 버텨내셔야 됩니다. 첫 순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시고요. 두번 정도 수업 들으시고 이걸 계속 다시 반복해서 혼자 계속 보세요. 그리고 또어 모르겠다 싶은 것도 찾아서 또 강의 좀 한번 찾아보고. 어, 여러분들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자 질문은 자 여기 로 오시면 되겠죠 10시 예, 밴드 여기 네이버 밴드 까셔 가지고 10시 치시면은 제 밴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문제도 드리고 하니까 예 이거 무슨 뭐 제가 광고하고 돈 받고 이런거 아니에요 제가 뭐 네이버랑 뭐 커넥션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이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예, 가입하시고 예, 저한테 질문사항 이 있으면 1대1로 하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의료강의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나를 잡게 됐고요. 요거를 떠가지고 오늘 수업 한 거를 우리 학원 유튜브도 있지만 제 유튜브에도 같이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 오셔가지고 그때그때 지적법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법을 많이 강의해봤자, 9시간 이상 강의한다는 건 시간 낭비라고 보거든요. 예. 네. 보통 학원에 3주 정도 수업을 하고, 3주간 3시간씩 하니까 9시간이에요. 지적법 정규 강의가 보통 두달 동안에 9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늘 계획 잡은 게 지금 한시니까 어, 길게 잡으면 6시까지, 예. 짧게 잡으면 5시까지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어, 지금 정규 분량이 한 절반 정도. 로 어, 추려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어보면 충분히 합격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걸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더 많은 내용을 하면 더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압축해서 예, 짜여진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꼭 필요한데 사실 정규 수업하다 보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수업에 되게 좋은 기회니까 오늘 오신 거 되게 다행이에요. 예 제가 오라고 그래서 온 거죠. 예.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이 얘기 못 들었으면 못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도 올려 놓을 테니까 여기서도 무료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광고 없어요. 그러니까 틈난 대로 오셔서 보시라고요. 저는 무료 강의 많이 올려놓으면 많이 와서 볼줄 알았어요. 별로 안 봐. 난 이상해. 왜 그러나 몰라 그죠? 예. 그럼 뭐뭐 홍보 그럴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강의니까 올려놓은 건데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실력 향상에 좀 도움 되도록 자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뭐 5분 정도 잔소리 했으니까 이제 시작할 건데요. 자, 지적법 쪽을 보세요. 지적법 쪽, 예, 뒤쪽은 등기법 쪽이고, 이쪽은 지적법 쪽. 예. 자, 지적법 쪽의맨앞 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제가 칠판에 띄워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펼쳐 놓으시고요. 예. 교재 에 없는 거는 여기 칠판 띄워놓는 거는 교재 없는 거는 몇개 있는데 이건 안 쓰셔도 돼요. 필기 같은 거 저는 되게 싫어하니까 쓰지 마시고요. 자 정답 물어보셔서 정답 다써 놨어요. 제게 다 정답 다 있고요. OX에 뭐 정답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래 놓으면 또 나중에 그럽니다. 해설은 어디냐? 해설은 없어요. 해설은 수업 잘 들으시면서 따라가시면 충분하니까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예, 오늘 짝대기 예. 자, 여기 보세요. 지적법 먼저 할 겁니다. 지적법, 지적법은 토지에게요. 건물에게요. 함정 같아요. 예. 토지에게요. 건물에게요. 토지, 토지만, 아니에요. 토지, 우리나라 모든 토지예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한 필지씩 쪼개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모든 토지, 토지, 지적법은 토지예요. 토지를 자,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자, 지적 공부는 토지 얘기할까요? 건물 얘기할까요? 둘다 할까요? 예? 네? 토지 얘기요 건물 얘기해요? 둘다 해요? 토지만 해요. 함정 같아요? 예, 네, 함정. 토지, 토지. 자, 지적법은 토지를, 어디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그죠? 어떻게? 갖다 써야 돼. 갖다 써야 돼. 쓰는 거를 뭐라 그래요? 등록한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끝이에요. 자, 모든 지적법의 내용이 여기서 다 끝납니다 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법이에요 예, 지적이라는 게 토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장부에 써놨다 이거예요 토지에 관한 기본 저, 정보를 이런 정보들 장부에 써놨다 자, 지적법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러면 토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할 줄 알았는데 자, 한필지씩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요 지역이 동일해야 돼한동대 있어야 돼요 딴 동네 있으면 안 돼요 자, 또 지목도 동일해야 돼요 축척도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도 동일해야 돼요. 또 등기 여부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둘다 등기가 돼 있든지 둘다 등기가 안돼 있든지 이 조건 이다 같아야 돼요.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돼. 이런 걸 이제 암기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지지축소반등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지지축소반등 그렇게 되면 여섯 가지 요건이 맞아서 한 필지가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필지가 돼. 자, 한 필지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냐.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알고 싶죠.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건이 땅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어, 그런 거죠. 어, 부동산 투자하실 거 아니었어요? 예, 네, 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런 건안 나와요. 예, 네, 그런안 나오고. 자,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자, 그 토지에 표시가. 자, 표시가. 어느 동네 있냐, 소재. 자, 몇 번지냐. 지번, 지번. 그렇죠? 뭐에 쓰는 땅이냐. 지목, 지목. 얼마나 있냐. 면적, 어떻게 생겼냐? 경계. 경계, 좌표. 경계 좌표는 토지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소가 뭐라고요? 소재, 소재. 지는? 지번, 지번. 이거는? 지목, 지번, 지목. 자, 얼마나 있니? 그러면? 면적, 면적. 자,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경계 좌표, 경계 좌표. 그래서 외우시기 편하라고,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소지, 지면, 경자. 그죠? 예, 이거. 엉뚱한 거 써놓으면 있다고 후회할 걸요 이걸 내가 왜 썼지 그러면서 많 후회할 거예요 자외 우세요 소지지면 경좌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자 앞으로 토지 표시 그러면 자동으로 소지지면 경좌 이게 나와 주셔야 돼요 소지지면 경좌 그러면 토지 표시 자 어느 동네 몇 번째 뭐에 쓰는 땅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 써 있겠어요 지죠 공부에 써 있단 말이에요. 지적 공부에 여기저기 나눠져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써 있는지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다시 자그 토지가 누구 건지 알아야 되겠죠. 누구 건지 자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명명명. 명, 명. 어디 살아요? 주소 주소 주소 또 법인이라면 사무소 소재지 어디냐 그죠? 자그 다음에 등록번호 등록번호 앞에 주민을 붙이면 주민 등록번호 그래서 명주 번입니다 소유자의 명주번을 얘기하고요 저당권 전세권 여기서 얘기 안해요 자 무조건 지적법에서는 소유자만 얘기합니다 소유자 다른 거는 얘기 안해요 자 권리는 소유자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지적법은 주로 소지 지면 경자 주로 뭐 얘기해요 토지의 표시 표시를 얘기합니다. 자, 얘네들을 가져다가 한 필지씩 쪽에서 그한 필지의 기본 정보들을 가져다가 장부에다 쓸 거란 말이에요. 자, 장부에 이렇게 나눴을 건데요. 자, 대장이라는 게몇개 있어요? 대장이라는 게네개 있습니다. 저, 토지 대장이고, 임야 대장이고, 이 정도 외우시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요거를 그린 게 지적도, 임야도. 그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랑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면 공유하는 토지가 된단 말이죠? 내 집은 이분의 1, 네 집은 이분의 1. /2. 집은 들어가야죠? 자, 그게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게 대지권이에요. 서 이런 권리를 등록해 놓은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 자, 이렇게 장부책이 몇개 있다? 네개 있다. 그림이 두개 있었어요. 두 개, 두 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도면. 도면으로 토지를 모양을 그렸다 그래서 도해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숫자로 바꿨어. 숫자가 뭐겠어요? 숫자가 좌표, 좌표. 점에 좌표를 하나씩 하나씩 숫자로 쓴 거예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급. 이 좌표가 나오면 토지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리고는구나. 그 다음에 좌표 나오는구나. 얘네들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도면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토지 모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지적도의 미하던 당연히 그림이니까 바로 알수 있고요 숫자를 가지고도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여기까지 다 도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림으로 그렸다 미술 시간 자, 숫자로 만들었다 수학 시간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미술 시간과 수학 시간 이 있다 그래서 어두운 시간이 이해하기 쉬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예, 어디 가셔요? 예, 그림이 났죠, 그죠? 예, 수학 시간이 어렵잖아요, 그죠? 자, 어려운 어려운 데 대신에 정밀도가 높아요. 정밀도가 높으면 어떻게요? 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쉽게 토지 모양 알 수가 있죠. 대충 그렸는데 사실 정밀도는 좀 떨어집니다. 정밀도 떨어지니까 비용도 싸게 되겠죠. 그럼 싸니까 싸니까 전국적으로 싸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려놨어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다가 지적도, 임야도를 다 두고 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건 비싸니까 일부 지역에. 일부 지역은 땅값이 싼 동네요, 비싼 동네요, 비싼 동네. 개발이 된 동네, 안된 동네. 뭐라고요? 못 들었는 거야 지금? 예, 네, 자,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개발이 됐을까 안 됐을까? 개발이 됐으니까 비싸지. 개발 안 됐으면 싸단 말이오. 그 개발된 동네에는 뭐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그죠 예, 개발이 안된 동네는 이게 없이 그냥 일반 지적도 임마둘 중에 하나가 있다.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요 장부들을 머릿속에 틀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요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지적부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지적부 쉽다는데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 예, 토지대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지금도 보여드릴 테니까 책이 없어요. 앞에 보시고 예. 자 지적공부가요. 자 대장이 몇개 있다. 네개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외워야 돼, 고 외워야 돼. 예. 자, 도면이 두개 있었죠? 지적도와 임야도. 또 추가된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의 지적공부를 컴퓨터로 입력했어요. 그럼 정보처리 시스템. 그래요. 컴퓨터 입력된 것까지 하면 여덟 개. 자, 여기 일곱 개 플러스 컴퓨터로 만든 거 해서 여덟 개. 됐죠? 자, 여기, 여기 일곱 개 외우면 끝나죠? 예, 외우, 외우세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으로 부, 지적도, 임야도. 자, 이제, 가립니다. 자, 이거 외웠어요. 예,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거 모든 말이 안 되는 거, 이제. 예, 이제, 새로 나온 거세개 있죠? 예, 여기 뭐 있을까?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 자,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 그죠 예또 눈빛이 그래 다짜고짜 가림 어쩌라는 거냐 예자이뭐라고요 공유지 연명부 여기는 대지권 등록부 여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거 하나씩 다볼거 지금 지금 볼 거예요 좌표 보시고 요거 요거 요거 토지대장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예자 토지대장이 나옵니다 토지대장에 자 토지대장에 소재 소재 어디요 경기도 예 김포시, 북변동. 우리 동네죠?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가 뭐다? 소재, 소재. 몇 번째요? 600번지. 600번지, 이게 뭐다? 지번. 다시, 토지대장에는 소재와 지번이 등록돼 있다, OX. 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나와. 그걸 누가 모르냐? 모르더라고, 이거를. 토지대장에는 소재와 지번이 있어요. 자, 요거, 1200분의 1, 이게 뭘까요? 축척, 축척. 토지 대장에 축척이 등록되어 있다, OX. 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석에서 나왔대. 너무하대. 뭐가 너무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장에는 축척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목이 있죠?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전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다른 지목이었는데 지금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걸알수 있죠? 이게 사유라 그래요. 이 토지 면적 얼마나 있어요? 1 9 6 0 평, 그러면 안 돼. 평, 평 아니라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래서 무조건 제곱미터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소, 지, 지면. 자, 신나서 경, 좌, 그럼 틀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경계와 좌표는 없습니다. 경계 좌표는 없고요. 소, 지, 지면. 그 다음에 여기 지목이 변경됐다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누구 거예요? 오재미 자, 오재미라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명이죠 명 자, 어디 살아요? 김포대로 어쩌고 저쩌고 살지 그죠? 이게 뭐예요? 주소 주소 그죠? 자 주민등록번호도 나왔죠 이걸 합쳐서 명주번명주번자 보세요 지금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 소유자를 알수 있다 OX 토지대장을 보면 토지 표시를 알수 있다 여 토지 표시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소, 지, 지, 면. 그렇죠? 여기 나왔죠? 토지 대장을 보면 경계와 좌표를 알수 있다. X. 토지 대장을 보면 토지 모양을 알수 있다. X죠? 경계 좌표를 알아야 토지 모양이 나오지. 여기는 경계 좌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모양 볼려면 어떻게 돼요? 네, 도면 봐야 되겠죠? 도면. 도면 몇번볼 거냐? 8번 도면 보시라. 알아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도면 번호가 있고요자 지금 한 장으로 돼 있죠 이 1페이지 야 1-1 장 번호 몇 페이지냐 그지 1페이지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보면 뚫어진다 뚫어지게 봐요 뚫어진다 예, 네, 뚫어지죠요예 네, 다시 자 봐요 예 네. 여기 뭐예요 오티어로서 고유번호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여기 붙어있습니다 고유번호 여기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을 여기 4 1 5 7 0 1 0 1 0 0까지자 여기 앞에 10자리가 여기 소재지를 숫자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있죠 이거 1을 보면 아 이거는 토지대장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2로 돼있으면 임야대장이에요 좀 이따 임야대장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0600 0000뭘것 같아요? 집번이에요. 600번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06000001그럼 어떻게 할까? 600의 1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집번이 뒤에 8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고유번호예요. 예. 자 토지 대장에는 고유번호가 있다. OX 오. 오 맞아요. 자 여기는 뭐였죠? 소재 토지 소재 토지 소재 확실해요? 예. 자 여기는 지번 지번 여기는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자 여기는 면적 여기는 사유 사유 있어 었 사유 사유 여기는 예 네? 토지 표시 토지 표시이죠 이제 몇 분이 포기했어요 다시 봐요 다시 봐요 네, 다시 봐요 네. 아까보다 소중하죠 네. 아까 별로 안 소중했는데 소중해졌어 네. 다시 뚫어지게 봐요. 뚫어지 봐요, 예, 네, 뚫어져요. 예, 네. <웃음> 자 여기 뭐라고요? 사유 여기는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자 여기는 어그 저건 차만 못 봤네. 예, 네, 자 여기는 성명 또는 명칭. 여기는 예 네? 주소 주소 주소. 여기는 등록번호 등록번호. 다시 봐요 다시 봐요. 다시 봐요. 아, 더 긴장하고 있어. 지금 네, 좋아, 좋은 자세. 지금 벌써 포기하면 안 돼. 지금 시작한 지 20분도 안된는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자꾸 보고 외워야지. 네. 모든 기본서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자, 위치를 보셔야 돼요. 네, 준비됐어요? 진짜 여기는, 여기는 자, 소유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수 있겠죠. 네, 자 여기는. 어, 이거 준비하고 있었구나 개별공시지가 <웃음> 자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등록되어 있다 ox 오, 되게 중요합니다 예. 토지대장에는 사유가 등록되어 있다 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사유하고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소유자의 명지번호 당연하니까 요즘 욕을 냅니다 변동원인과 일자 그죠 도면번호도 있었고 이거 뭐였죠 장번호 있었어요 됐어요 지금 토지대장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임야 대장, 임야 대 똑같은데요. 자 여기 숫자가 뭘로 보이세요? 2, 2. 중간 에 2가 있잖아요. 그럼 아 이게 임야 대장이구나 알수 있어. 고유번호 보고. 자그 다음에 임야 대장에 2가 붙었으면요. 자 집번 숫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어요. 산, 산. 그리고 축척이 되게 작아집니다. 6천분의 제일 작은 축척이에요. 자 나머지는 거의 엿비슷해요 소지지면 사유하고 토지 표시 있고 또 여기는 소유자 자, 김철수가 누구한테? 김정한한테 뭐했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증여했다 그랬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개별 공시지가나 도면번호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차이점만 보시면 집원 앞에 뭐 붙는다? 산이 붙는다요? 임이 붙는다고 안 돼요? 산이 붙는다. 그죠? 지목은 뭘로 되어 있죠? 임야로 됐어요. 지목이 28개인데, 지금 다섯 번째 지목이란 뜻이에요. 임야. 05. 지목이 5번이다 그러면 임야구나. 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자, 면적 나와 있고요. 그죠? 네. 충북, 영동군, 매국면, 어천리까지를 4374034028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임야 대장이니까 2가 나오고, 01000002. 000, 뭘것 같아요? 100에 2번지예요 01000002. 000, 그 다음에 2가 붙었으니까 산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야대장이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없죠. 자, 토지 모양을 그려 놓은 게 도면이 두개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 지적도. 자, 지적도. 자, 지적도에 보시니까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지적도다. 몇정중몇 토다. 써 있고요. 요거를 세긴도라고 합니다. 세긴도. 자, 지금 이 도면이 몇번 도면이겠어요? 8번 도면이겠죠? 옆 동네를 보려면 7번 봐라. 윗동네 보려면 2번 바라 이렇게 찾아보라고 색인하라고 이 색인 색인도. 다음에 요 외곽선을 도각선이라고 하고요. 도각선 도면의 외곽선이라고. 도각선 끝에 숫자가 있는 걸 도각선 수치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선선선선 선, 선, 선 뭘까? 선선선 선, 선. 이게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점점점점 점, 점, 점. 경계점 경계점 좌표는 없어. 지적도에 지적도에 좌표가 있다. OX X 없어요 그렇죠? 경계점이 있는 거예요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이 있습니다 자,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한 직선은 경계 경계 경계 선그면 아마추어 같잖아 우린 프로니까 경계 경계 그죠? 네. 그 다음에 소재 있어요? 소재 있어요? 자, 지번 있어요? 지번 있어요? 네. 지적도에 소재 지번이 있다고 o 자, 모든 지적 공부에는 소재 지번이 다 있어요 소재, 지번이 없으면 딱못 찾아 모든 지적 공부라는 데는 다 뭐가 있다? 소재와 지번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전, 답, 도 이게 뭘까? 지목이 지목 지목을 한 글자씩만 쓰고 있는데요 유는 뭘까? 자 유로 시작하는 게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유라고 써 있으면 유지입니다 유원지는 원이라고 써야 돼요 원. 자 공이라고 써 있어요 공이라고 시작하는 게 공원과 공장용지가 있어요 그럼 공이라고 쓰면 공원이에요.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씁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에는 지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이 다 써있을까? 약식 명칭으로 써놨을까? 약식 명칭으로 써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봤었던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다 씁니다. 임야 다 써요. 여기서는 임 이렇게 한 글자씩만 씁니다. 됐죠? 그렇죠? 물론 뭐 전답, 어, 대 같은 경우는 원래 정식 명칭 한 글자니까 똑같고요 자, 유써 있으면? 뭐라고요 유지, 유지, 유지. 유원지 원이래니까 자, 공써 있으면? 공원. 자, 공장 용진 장이라고요. 그죠? 헷갈리는 것 중에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일부러 여기다 외치한 거예요. 지적도에는 소재, 집원, 지목. 자, 눈 크게 뜨시고 면적 있어요? 자, 지적도에 면적에 등록되어 있다 OX. X 없어요. 자, 좀 전에 보셨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면접 봤어요? 네. 면접 봤어요, 봤어요. 예, 네, 근데 여기는 면적이 안써 있습니다. 자, 지적도 임야대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네, 자, 대신에 선, 선, 선, 선, 선이 뭐라고요? 경계. 이 경계가 꺾인 점, 점, 점, 점. 경계점, 경계점. 이거 뭐라고요? 색인도, 색인도. 됐죠? 자, 이 도면이라는 건 토지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도 말고 임야도도 있겠죠 임야도는 거의 비슷한데 축척이좀 떨어지고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어요 산이 정도 차이 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일반 지역의 지적도랑 비교하세요 여기 산안 붙었죠? 산안 붙었어요 근데이 동네가 개발이 됐다 쳐요 개발이 되면 이 도면이 더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정밀도 높은 땅값 비싼 지역의 지적도는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면 자, 그 동네 써놓고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 라고 했습니다 좌표 이동된 땅값이 올랐어요 지금 그다음에 축척도 올라갑니다 500분의 1이큰 축척이에요 제일 작은 건 6,000분의 1 제일 큰건 500분의 1이에요 6,500 요 사이에서 7개 축척이 있어요 이따 할 거예요 축척도 커졌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게 5.00 이거 뭘것 같아요 2점과 2점 간의 거리가 5미터야 5미터 5m. 5미터. 요점과 요점 간의 거리가 22m 36cm 그러 도면의 거리겠어요? 실제 거리겠어요? 실제 거리지. 실제 거리를 도면에 써놨다고요. 아주 특이합니다. 좀 전에 지적도 임야도에는 이런 거리가 안써 있었어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지적도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자, 땅값이 싼데 비싼데? 비싼데. 비싼 동네 도면에 뭐가 써 있다? 거리가. 거리가. 이 거리가. 이 거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어. 뭘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좌표를 가지고. 좌표를 가지고 계산한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가 어디서 있어요? 도면에 써 있어요. 도면. 근데 모든 동네의 도면이 아니라 개발된 지역의 도면만 들어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동네, 이 동네는 이 동네는 분명히 도면이 있는데 따로 뭐가 있을 것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가 따로 비치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동네는요, 좌표 등록부가 더 정밀하겠어요? 도면이 더 정밀하겠어요? 좌표 등록부가 정밀하겠죠. 그럼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가 있음이 없으며? 없음. 그 뭘로 측량하라고요? 좌표로 측량하라고요. 그럼 좌표 등록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보고 싶죠? 보, 보고 싶죠? 예,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알았 준비했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가 있겠어요? 좌표가 XY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좌표가. XY죠. 네, 점하나의 숫자가 몇 개씩 있다. 두 개씩 있다. 점 하나의 위치를 숫자 두 개로 표현한 걸 2차원이라고 그래요. 점 하나를 숫자 세 개로 표시하면 3차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차원은 없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원, 2차원. 2차원으로 점 하나의 위치를 1번 점, 2번 점, 3번, 4번, 5번, 6번 점. 점마다 자, 숫자 몇 개씩, 두 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좌표. 좌표, 뭐의 좌표? 경계점의 좌표. 좀 전에 경계점 봤잖아요. 그 점들의 좌표를 따로 등록해 놓은 장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만 이렇게 쫙써 놓으면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놨거든요. 이거를 부호 및 부호도, 부호 및 부호도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보고 있어요? 여기 토지 소유자 이름 나와요? 토지 소유자 안 나와요.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재 집원 나와요? 나와요. 여기 소재와 집원 있지. 자, 지목 이 있어요? 지목이 없지. 사실은 실제 껴보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규정상 등록상이 없으면 안 나온다 그래야 돼요. 다시, 자, 경계점 좌표 등록 된 소재 있죠? 지번 있죠?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없어요. 지목 면적은 없어요. 자, 대신에 경계 있어요? 경계도 없어요. 경계는 도면에 그려진 선을 얘기해요. 여기 그려진 선은 부호이 부호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좌표가 있죠? 좌표가 있어요. 자, 어디에, 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소유자 이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얘네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외울 겁니다. 오늘 외울 겁니다, 오늘. 예, 미루지 마시고. 예, 눈빛이 설마. 오늘 외울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안에 뭔지도 못 나가요. 예, 다시. 자, 도면을 봅시다. 그 동네 도면은 정밀도가 좀 높다 그랬어요. 자, 제명 끝에 뭐라고 써놨다? 좌표라고 써놓고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도면 안에는요. 토지 소유자 이름 나와요? 소유자 이름 안 나와요. 그죠? 예, 도면 안에 토지 소유자가 나온다고 x? x. 고유 번호 있어요? 고유 번호 있어요? 고유 번호 없어요. 고유 번호는 숫자가 길었잖아요. 그긴 숫자를 토지마다 쓸 칸이 없어. 또 도면에 고유 번호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자, 도면에 면적 있어요? 면적 없어요. 면적 없어요. 그러면 좀만 더 아까 봤던 경계점 좌표 노표 면적 있어요? 면적 없어요. 그럼 면적은 어디서 봤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만 봤어요. 그 여기는 면적이 들어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고 있어. 계속 나와. 어디에 뭐 있는지 를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좀만 더. 자, 그러면 지금 토지대장 봤죠? 임야대장도 봤죠? 지적도도 봤죠? 임야도 봤죠? 그다음에 개발된 지역의 지적도도 봤고 경계점, 좌표 등급도 봤어요. 자, 이제 뭐안 봤죠? 공유지연명부, 저 또, 대지권 등록부, 그거 볼거 이제. 자, 공유지연명부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너랑 나랑 지분, 지분. 그 지분을 초점, 초점 맞춰야 셔 돼요. 자, 보세요. 이 공유지연명부에 당연히 소재지번이 있어요. 소재지번이 있으니까 당연히 고유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다 있는 거예요. 도면에는 못 들어가, 길어서. 나머지는 소재지번인 있는 데다 고유번호가 있다. 그 다음에 공유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분이다 지분만 쓰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이름과 또 주소와 또등록번호를 같이 써야 돼 지분 쓰면서 명주번 쓰고요 명주번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변동 원인과 일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명주번 써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따라옵니다 그럼 명주번 이거 어디 있어야 할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여기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공유지연명부가 발전해서 넘어간 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여기서 발전한 게 대지권 등록부니까 여기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건 그대로 대지권 등록부로 다 넘어가요.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세 가지. 자, 뭐가 추가되는지 보세요. 자, 뭐가 추가됐어요? 대지권의 비율, 또 건물 명칭, 또 전유분 건물 표시. 요거는 여기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요 시험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함정 팝니다. 지금 대지권 등록부에는 자 지분이 있다 없다. 뭘또 <목소리> 없어. 여기 있구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 대지권 등록부에는 지분이 있다 없다. <목소리> 있단 말이에요.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거 여기 다 있어요. 명지번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지분, 명지번 변동원이 일자 다 있다고. 추가된 게 뭐라고요? 대지권의 비율과 또. 건물 명칭과 전유부분 건물 표시. 자, 이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지분 비율 이만큼 갖고 있다. 그거 써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무슨 아파트다. 501호다. 이런 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기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좀만 더. 자,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에, 그죠? 예,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 있어요? 예, 건물 명칭이 있어요? 그럼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다고. 지분이 나오면 명주번 나오고 그와 동시에 변동 원인과 일자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장부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대장이 몇개 있어요? 대장이, 대장이, 대장이. 대장이 네개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죠? 자, 요네 가지에는 소유자의 명주번이 나옵니다. 명주번이 나오면 자동으로 변동 원인과 일자도 네 군데 다 들어가요. 근데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는 소유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됐어요? 자, 얘네들을 외우실 거예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교재 66페이지 펴보세요. 교 66페이지 그대로 가보세요. 66페이지. 자,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칠판 보셔도 돼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보시면 자, 빈칸이 표로 있죠. 대장이 네칸 있어요? 대장 네칸 있어요? 자 거기다 뭐 쓰면 좋을까? 토지대장 또 임야대장 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칸에다 써 넣으세요 지금 써 넣으세요 예. 자 대장이 네개 있다 대장 네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외울 수 있으면 안 적어도 돼요 예. 자 대장 4개, 특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시는 거고요. 그 밑에 도면이 몇개 있다? 지적도, 임야도. 자, 좁게 보면 두 개를 얘기하고요. 넓게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세 개를 다 도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칸에다가는 이거 써보세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써보세요. 66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령을 좀 찾아 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외워라고 생각하면 못 외워요. 근데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상식이 됩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저,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다 있어요. 소재, 지번이 없는 지적 공부는 없어요. 무조건 소재, 지번은 다 들어갑니다. 근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 지, 지, 면 있죠. 또, 명, 주, 번 있죠. 고는 볼까 고유번호 고유, 설마 고유번호 쓸거 아니죠 밑에 써놨어요 예, 걱정 마시고 자 여기 소지지면 명주번 고유번호 축척 봤어요 토지대장에 맨 위에 축척 있었잖아요 사유 기억나세요 사유 사유 지목변경됐다 분할됐다 그거 그 있다고요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봤었지 그죠 자 걔네들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들어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공유지연명부에 소재지번 있었어요 지목면적 봤어요? 지목면적은 없어. 지목면적은 없고요. 자, 명지 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지분이 나오지. 지분. 그다음에 고유분은 있었어요. 이게 예. 고대로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면서 세개가 추가됩니다. 대지권의 비율. 또 전유부분 건물 표지 하나 더 건물 명칭까지. 건물 명칭. 그세 가지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소재 지번, 명지 번, 지분은 예. 대지권 등록부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그 네. 다음 지적도 이매도 묶어가지고 도면이란 말이에요 자, 도면에 소지지 경축이야 그럼 뭐가 빠졌어요? 면적이 없어 면적 지목은 있어요 지목은 있는데 약식으로 있어요 정식으로 있어요? 약식으로 있어 경계 있고 축척도 봤어요? 도면에 축척이 맨 오른쪽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축척 있고요 도각선 맨 외곽선 있었죠? 그다음에 십자가 모양이 있었던 거 세긴도 그다음에 경계점 간에 거리가 5m 22. 몇 미터 있었잖아요. 거리가 있었죠. 근데 이 모든 도면에 다 있는 건 아니고 땅값이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지적도에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사실 잘 등록이 안돼 있는데 이 건축물의 위치가 규정상 돼 있어 가지고 시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건축물의 위치는 자, 요런 데 들어간다 그러면 틀려요. 자, 건축물의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교재 보시면 66페이지 도면 지적도 임야도 써놓은 그 옆에 보시면 경계점 간 거리, 거리에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거리, 경계점 간 거리, 거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건축물 위치, 별표, 위치, 별표,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위치, 별표 치시고요. 그 밑에 대장형식 도면에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써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재 있고, 집번 있고. 자, 고는 뭐예요? 고유번호. 표는 좌표. 좌표.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가 있습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여기만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6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등록사항들인데요. 제가 교재에는 특별히 오른쪽에 등록X라고 써놓은 거 있었죠? 등록X 맨 위에. 오른쪽에 등록 X에 보시면, 대장에는 경계 있어요? 좌표 있어요? 위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대장에는 경계 좌표 위치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틀린 지문을 낸단 말이죠. 그 밑에 도면에는 명주번, 면적 고유번호, 좌표, 일남도, 이런 말나다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장 형식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명주번, 면적 경계, 지목, 그럼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질문으로 자주 내는 것들입니다, 이게. 예. 그럼 다시,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은 장부를 쭉 해놓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쭉 한번 봤어요. 자, 뒤집어 볼게요. 이건 책이 없어요. 자, 소재와 지번은 어디 있어요? 모든 지적 공부에. 근데 이 소재 지번을 19자리 숫자로 바꾼 게 뭐죠? 고유번호. 그 고유번호도 다 집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자, 어딘 못 들어가요. 도면 은못 들어가요. 고유번호 는 길어서 도면 빼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자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토지 임야대장에 들어가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약식으로 들어있어요 다른 장부엔 없어요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 지목이 있다 OX? x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지목이 있다 x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목 여기만 딱 정식 약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어디만 에 있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지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있는 거예요. 좌표 등록부에도 면적이 없어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봤어요. 자 경계는 선이 선, 선. 선은 어디다 그려요? 도면에만 그리는 거예요. 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쉬워요. 소, 지, 지면, 경, 자. 자 이거 외웠죠 소지지면 경자 오늘 하루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소지지면 경자 이게 지적법 다르니까 소지지면 경자 해놓고 소재지번은 어디 있다 다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지목은 정식 명칭 명식, 약식 명칭으로 있다 자 그다음에 경,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고 자 경계는 선이니까 도면에 그리는 거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으로 만 들어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명, 주, 번은 대장이 네개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공유지연, 명부, 명부니까, 명, 명, 명, 명지번, 명부, 명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어디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의 명지번이 나오면, 변동 원인과 일자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은 어디, 어디 들었어요? 지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 있고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있는 거세 가지. 대주권의 비율 또 건물 명칭 건물 무슨 아파트 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에 5 0 0위로 찍으면 전유분 건물 표시예요 자, 거기까지 여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뭐 간단하게 했는데 계속 생각하고 다니셔야 돼요 소지지면 경자명주번 이걸 외울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소지지면 경자명주번 그러면서 아 어, 이거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하면서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제 요약집에 그대로다 있어요 더 자세히 써놨어요 요약집에. 이제 지금 책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외울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나중에 프린트라도 드리든지 할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토지 대장 등록사항으로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른 거. 됐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소재 있어요? 지번 네. 있어요? 유 네. 당연하지 뭐. 자 지목 있어요? 네. 지목 있지. 면적 있어요? 네. 면적 있지. 명지번 있어요? 네. 있지. 자대주권 비율 있어요? 네. 없죠. 자 경계 잡혀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디오니온 디그리 미움 여기까지 이런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어이없는 게 나왔어요 맞췄을까 틀렸을까 이거 틀리고 억울하대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 너무한 거 진짜 다시 자 (15번) 보세요 자 이제 연결상이 납니다 하나씩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임야대장의 소재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있을까 예자 네, 경계점 좌표등록에 좌표 있어요 위치 있어요 모두 돼요 자 건축물의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들어간다고요. 딴데들어간다 그러면 틀려요. 위치는 그리는 거예요. 위치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는 위치가 틀린 겁니다.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의 비율과 또전유분 검은 표시 들어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임야도의 경계 그죠? 그 다음에 위치 들어갑니다. 도면의 위치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 지분이 있고, 지분이 있고, 변동된 날짜와 그 변동 원인이 나오죠. 그 틀린 거는 요거 위치. 위치, 위치 나오면 다 지적도 임하도예요 자, 요게 많이 나옵다 위치는 지적도 임하도에 있어요. 예. 자, 우리 교재에다가6 6회자지가 표지도 해놨을걸요? 예, 위치, 별표도 쳤을걸요? 좀 전에? 예, 위치, 그죠? 예. 자, 다시 앞에 봐요. 예. 16번 볼 겁니다. 16번. 예. 별표 치하면안 치고 쓰지 말라면 쓰고 그러지 말고. 예. 봐봐요. 자, 또 연결이 틀린 거랬죠? 토지대장에소지 있었어요? 자, 당연히 고유번호 있죠. 자, 임야 대장에 사유 있었어요? 사유 개별 공시지가 있었죠. 지적도에 는 선으로 그려놨죠. 위치 있어요? 위치 있지 이제. 지적도에 있죠.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분이 있어요. 자, 전유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야죠. 그죠. 요게, 요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에도 지분 있어요. 네. 지분 있고 자 비율과 건물 명칭. 그쵸? 그리고 죠그 요게 요로 내려가야 돼요. 전유부 건물 표시 정답이 4번입니다. 그죠. 자, 또 가요. 17번 예. 눈으로 확 읽어요.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오른 예. 거찾게 이제 오른 것찾게틀린게 4개 지금. 자, 토지대장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면적 있어요? 면적은 있지. 토지 대장의 경계는 없고 면적 있어요. 아싸 1번 틀린 거야. <웃음> 오른 거 찾길 오른 거 오른 거. 사실 임야 대장에는 위치 있어요? 없지. 위치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 있는 거라 했잖아요. 자, 공유지 연명배 지분 있어요? 지분 있지. 사유 있어요? 없어. 사유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 임야 대장의 사유하고 직가하고 있다그랬잖아요요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이 세요 맞아요. 네, 지목이 있어요? 틀렸지, 틀렸지, 틀렸어요.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업부 대장 4개죠? 대장 4개 소유자의 명주번과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원인. 요거 맞죠? 여기 5번이 맞아요, 5번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상들을 좀 한번 봤습니다. 자, 조금 미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볼 거죠. 안 볼라고? 또 봐야지. 그렇죠? 자꾸 보고 앞으로 또 정규 수업 시간에도 계속 연습하면 외울 겁니다.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이거는 되게 나중에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요. 예. 그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 방금 보신 지적 공부는 자, 누가 관리할까요? 지적 소관청, 소관청, 소관청 관리합니다 자, 소관청이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난리 났다 들고 나와라 그죠? 또 하나는 소관청 위에 누구 있을까? 자, 지적 소관청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군구 하면 안 돼, 시장 군수, 구청장 김포시와 김포시장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소관청은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누구 있어요? 뭐라고요? 시, 도지사. 벌써 장관이야, 무슨. 자, 그 위에 시, 도지사, 시, 도사큰 시, 큰 시, 큰 시. 서울시나 부산시나 이렇게 큰 시. 그 다음에 도지사, 경기도지사. 됐죠? 여기는 김포시처럼 조그만 시. 밑에 구청장 없는 시장들. 그렇죠? 여기는 좀 밑에 구청장 있는 시장들. 그 위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는 거예요 장관. 자 이쪽이 저기 행정부 라인이에요 행정부 라인. 사법부 법원은 따로 있잖아요. 법원은 법원은 대법원 있고 또 고등법원 있고 지방법원 있고 지방법원 지원 밑에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 등기소. 등기소는 법원 쪽이고 지금 지적법은 이쪽만 얘기해 오늘은 오늘 이쪽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요거 요건 잡아야 돼요. 자, 장관, 시도사, 소관청. 소관청이 물어보려면누구한테 물어봐? 시도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자, 물어보는 거 승인, 승인, 승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 승인 받아요? 시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방금 보신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어디 있어요? 지적 서고, 지적 서고, 서고, 서고, 종이요, 컴퓨터요.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서고. 종이요, 컴퓨터요. 네. 정보처리 시스템, 종이요, 컴퓨터요. 네. 아, 둘 중에 하나네, 뭐. 예, 자,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누가 관리해요? 네. 지역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자, 예외적으로 들고 나오려면 천재지변이 있든가, 아니면 바로 위에 사람 누구? 시도회사한테 승인 받든가. 그럼 반출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 정보처리 시스템한 단계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 관리합니다 이게 예전에 반출 규정이 있었더랬어요 반출 규정은 천재지변이 있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시도사위에 누구 있어요? 장관, 장관 장관 승인이면 반출한다 똑같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야, 컴퓨터는 들고 나니까 망가지더라 어떻게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다 바뀌었어 그래서 복제 관리를 해놔라 누가? 장관 장관이 복제 관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들어갑니다. 말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자, 요거, 서고는 일나면 들고 나와라. 그죠? 네, 컴퓨터는 하나 더 만들어놔라. 미리미리. 그죠? 왜? 혹시나 그러지 말고. 혹시나. 왜 자, 앞에서? 왜 자, 왜 자? 왜 자? 본인, 본인 왜 자? 앞에서 막 이러고 있어. 막 나는 안다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왜 자, 거기서. <웃음> 자, 왜, 왜 복제해놔, 이거? 예? 네? 뭐라고? 망가질까봐 너무 그렇잖아요. 예. 네. 멋있게 얘기해서,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자,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보 처리된 게 멸실 훼손되면 어떻게 할까? 복구해야 돼요. 복구. 그러면 정보 처리된 거 복구는 누가 할까? 장관. 개땅 틀리는 거, 이게. 그거 노리고는 아니에요, 노리고 하는 게 노리고, 그죠? 장관이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관리해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니까 복구도 얘네가 해야 돼. 대신에 복구 자료를 장관이 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미 복제해 놓은 거 해가지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합니다. 근데, 자, 지적 서고가 불탔대. 그럼 누가 복구해야 돼요? 그럼 소관청이 복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애가 복구하는 거예요. 예, 자 보관, 반출, 복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건 누가 관리하고? 소관청이 관리하고 복구도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되어 있는 거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이건 반출이 없고 복제를 해놨는데 이거 복구는 누가 한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를 하고 자 그때 복구하기 위한 자료 중에 하나가 장관이 복제하는 거. 요걸 가지고 복구 자료를 삼으라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장관이 복구한다 고러면안 돼요. 예. 요거는 복구가, 복구는 얘네가 하는데, 자, 미리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때 승인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럼 3단계가 잡히셔야 돼요.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요 3단계는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다 소관청이야.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가끔 물어볼 때. 시도사한테 물어보는 게 승인받는 게요딱세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죠? 반출한 거, 지적금 반출할 때. 이때 승인 받고 하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지번이 변경될 때 있어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승인 받고 하는 거예요 승인 받고. 아시죠? 예. 네. 좀잘 봐, 막막 찌르지 말고. 예.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자,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아. 시조사 승인받고 한다고. 딱세개 있어. 승인받는 거세개예요 나머지 모르겠다 면다 소관청이에요. 승인은 딱 시조사. 장관 승인은 없어. 장관 승인은 없어. 근데 전국적으로 어쩌고 나오면 그때는 장관이 갑니다. 전국적으로 막 나올 때. 그때 장관이고요 웬만하면 우리 주인공은 다 소관청이고. 시조사 나오는 거 요거, 요거, 요거. 반지축, 반지축, 반지축. 요거는 시조사 승인받아서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3단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만 더자이 머릿속으로 틀을 잡으세요 종이다 컴퓨터다 종이는 누가 소관청이 컴퓨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자 멸실 훼손되면 복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종이는 반출이고 컴퓨터는 복제다 이때 복제는 누가 한다 장관이 한다 여기 잡으세요 자 복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거예요 자 복구는 누가 한다 복구는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정보 처리된 경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겠지만 서구에 있는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자, 복구할 때 지적공부에 불났단 말이에요. 지적소구에 불났어. 그럼 누구한테 미리 물어봐요? 네? 자, 복구 신청하라고 누구, 누가 구누신청하러 기다려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자, 소관청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복구 절차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소유자 신청을 받는다든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한다든가, 이런 건안 나옵니다. 자,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거딱세 개밖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반출하고, 또,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하고, 이세가지에시도 승인 나오고, 나머지는 승인 얘기 안 나옵니다. 장관 승인 얘기 안 나옵니다. 장관 승인 어쩌고 나면 다 틀린 질문이에요. 그죠? 자, 여 복구할 때 승인 뭘 물어봐. 불탔는데, 빨리 복구해야지. 자, 누가 볼 거예요? 서구에 있는 건 소관청. 컴퓨터 된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자. 됐죠? 그렇죠?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 맨 밑에다가.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 맨 밑에다가. 자, 방금 설명드린 게 그대로 딱 들어있죠? 그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한장 넘겨보세요. 68페이지. 자, 이런 지적 공부는요, 우리가 소재, 집원을 집어넣으면 그한 필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공개를 해줘요. 소재지번 딱 집어넣으면 그 소재지번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산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좀 약간 국가적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토지 하나의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산자료를 사용하게 되겠다. 요건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지적 전산자료를 일본에서 통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 통으로 가져가면. 러시아에서 막 가져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전산자료를 다 공개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공개를 안 해도 문제야 이런 거 공개를 해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 지적 편집대로 본단 말이야 그럼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함부로 빠져나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절차를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심사를 받고 승인도 받아라 그랬거든 근데 이게 조금 완화됐어요 완화돼서 심사만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있다로 바뀌었어요 승인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자, 심사를 누가 하냐? 이게 시험에 엄청 나왔어요. 자, 심사를 누가 한다?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자, 이게 68페지 이 메뉴에. 자, 68페지 이 메뉴에 심사권자 나와 있어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또는 기관장의 심사 그래도 되고요. 기관의 심사 그래도 돼요. 요게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자,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절차에서 심사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답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이 답이었어요 그냥 답이었어요 그냥 답이 그냥 답답답로 나온다 예. 답이요 심사 누가 한다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기관 또는 기관의 장 똑같아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눠서 신청합니다 전국 단위자려면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한테 그죠 자 시도 단위자려면 지조사, 소관청한테. 시군구면, 소관청한테. 나눠서 신청을 하는 게,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지금 안 나오고, 요, 심사권자가 주로 시험에 나어요 심사권자.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심사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심사 안 받고 바로 쓸수 있는 경우,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소속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얘네들은 뭐, 외국에 팔아먹을 리는 없겠죠. 혹시도 모르지 예, 예, 그래도 팔아먹는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니까 아, 심사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두개 있었는데 세 개로 늘렸어요 이거는 내 땅이다 자기 소유 토지 그 다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다 내 땅이다 이제 상속인 토지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제외한 경우 제외한 경우 개인정보 빠진 거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포함된 건 심사 받고 개인정보 제외된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제외에다 동그라미, 제외. 자, 68페이지 1, 2, 3 있습니다. 거기 제외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예. 자, 밑에 18번과 19번 있죠? 18번, 19번. 저 그거 지금 풀어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예.